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9년 된 중고 포르테 타이어를 바꾸고 왔는데요 완전 개바가지 당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제 차는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저희 외삼촌께서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 일체를 맡아서 해주고 계신데요 연식도 연식이고 키로수도 지금 한 5만 정도 되어가지고 타이어 한번 갈아야겠다는 라 삼촌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차량 소모품 중에서 돈 쓰는 만큼 성능이 나온다고 하니까 금호 보다는 그래도 한국 한국 타이어 중에서도 계급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그 벤투스 S2 AS로 골랐고요 어 제가 레알마드리드 팬인데 한국타이어가 그 공식 스폰서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이라면 한국타이어 써줘야죠 월설이고요 타이어는 삼촌 찬스로도 싸게 안 되니까 제가 직접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걸 굳이 삼촌한테 말해서 삼촌 통해서 사면 싸게 살수 있냐고 물어봤고 삼촌도 부담을 느끼셨을텐데 어쨌든 근처에 아시는 한국타이어 대리점에 문의를 하셨나봐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잘 팔리는거 있다고 견적을 받았고 여기서 조금 쎄했던게 그 벤투스 S2 AS가 맞는지 조금 찜찜했는데 알아본 가격이 10만원 정도에 장착비 포함이니까 10만원짜리 고르면 은뭐 당연히 뭐 벤투스 S2 AS 개건이 하고 뭐 싸게 하는건 아니어도 삼촌 주변 분들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10만원짜리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짝다 뭐 하면 40만원이고 그렇게 뭐 일정 잡고 휴관해서 방문을 했는데 근데 저도 조금 찜찜했으면 방문해서라도 모델명 어떤 걸로 해주시는 건지 뭘로 끼워주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잠깐 근처에 일좀 보고 왔는데 타이어 끼워져 있는 걸 보니까 키너지 EX라는 모델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아, 존나 이건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나와에 검색해봤더니 인터넷 최저가는 뭐 52,000원짜리더라고요. 아 당했구나. 제가 눈탱이쳐맞는거 진짜 존나 싫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삼촌이 직접 타이어 판매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이상 이런 건 아는 사람이 싸게 달라고 하면 은 원래 바가지 씌우는 게 구누린 세상인데 제가 병신이었죠. 아, 그래도 예, 그쪽 사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어안이 조금 벙벙한 상태로 이거 타이어 뭐냐고 10만원짜리 맞냐고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다나와 최저가 가격 보여드렸더니 뭐 반응은 예상되시죠? 이거 이 가격 아니고 뭐 방문하면 이거저거 비용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뭐 이지랄를하더라고요 다나와에서 본 금액이 5 2 0 0원이고 그래 뭐. 반올림도 아니고 아예 올림 처리해서 5만원, 3천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타이어 교체 공인 비용이 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데 짝당 만원 받고 해주는 공업사 찾는 게뭐 일도 아니에요. 완전 개쉬운데 그냥 네이버 지도 켜서 집주변 카센터 검색하신 다음에 전화 한 번씩만 돌려보시면 돼요. 타이어 교체 공인 비용 얼마 나오냐. 만원짜리 이제 해주는 공업사 찾아가지고 그쪽 쇼부분 공업사 주소지로 배송시키고 사이어 도착하면 은 시간 될때 방문해서 공인비용 4만원 드리면 은 되는 거거든요 네짝다 해가지고 4만원인거죠 제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할 때도 아니 사장님 하, 이게 저희 삼촌이랑 이제 친분이 있으시니까 이미 장착은 다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더 진상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하면서 아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현금 뽑아오라고 하셔가지고 40만원 그냥 현금으로 드리고 말았어요 현금가라고 하면서 와 진짜 이거 계좌이체 했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해서 뭐 신고라도 했을텐데 증빙조차 안 남아버린거죠 물론 이제 또 괜히 신고했다가 이제 신고자 누군지 알게 되면은 또 삼촌이랑 그쪽 사장님이랑 의상 할까봐 제가 또 신고는 안 했겠죠 아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이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 구독자 분들께 이제 타이어 럼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또 영상을 남깁니다 인터넷으로 했으면은 그냥 짝당 53,000원에다가 공인이 만원하면은 63,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반, 반올림 말고 그냥 아예 올림 처리해서 7만원이라고 치면은 내 짝이면은 28만원 제가 지금 40만원에 했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쳐 사도 28만원인거고 실제로는 뭐 세제공제혜택도 못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2만원 이상 비싸게 산 셈인데 방문하기 전날 와이프가 너무 비싸게 사는거 아니냐고 사이어눈탱이 치는거 워낙 사건사고 많으니까 좀 찜찜해하길래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바뀌었으면은 그냥 냅둬 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완전 자책골 넣은거예요 축구로 치면은 키오프 하고 나서 이제 뿔 받아서 우리 골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데 수비수들이 야너 뭐하는 거야 정신차로 하고 말리는 거 뿌리치고 존나 그냥 맞고 되져라 하고 자책골 넣은 거라고요 찾아보니까 키너지 EX? 나쁜 타이어는 아니더라고요뭐 가성비 좋은 그런 타이어였고 문제는 제가 이게 차가 존나 가벼워서 코르테이 존나 가벼워 요공차중량 2톤도 안하고 1400km인가 1600km인가 어, 요정도 하는 차라서 뭐 이제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마다 완전 통통 튀니까 그래도 타이어라도 뭐좀 좋은 거 끼면은 좀 많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뭐 한번 끼면은 제가 마일리지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5년은 탈거 같아서 그냥 끝판왕으로 가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벤두스 S2 AS 내짝다 네 하면은 40만원?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똑같은 돈으로 한참 밑에 등급으로 구매한 거니까 차라리 싸게 샀으면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정보 시대잖아요 정보 시대 되면서 눈탱이 처맞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해보면 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다 나와있거든요 꼭다 나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이거는 논 외의 이야기지만 모두가 이게 휴대폰을 공평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한답시고 단통법이 그 2015년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이게 진짜 개가 같은 법인게 원래 공부처 안하면 은 눈탱이 처맞는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귀찮으면 그냥 발품 안하고 비싸게 호구잡히면서 사는거고 그게 뭐 나쁜건 아니라지만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과실도 있다는 거죠 이 제일 대표적인게 중고차, 그리고 뭐 휴대폰, 보험 이런거 아니겠어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공부안하고 사러가면 호구잡히는거는 당연한 처사인겁니다 결국은 지금 불법으로 사는게 아니면 스마트폰 다들 비싸게 바꾸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빡이 쳐서 욕이 조금 많았네요. 잠이 안올것 같아서 영상 급하게 찍고 마무리합니다. 아, 맞다. 그 선물을 하시고 뭐 상자에다가 이런 걸 주셨더라고요. 뭐, 팔도 비비면 두 개, 배웅동한 개. 냉모밀한개냉모밀더 좋아하긴 하는데 차라리 줄 거면 냉모밀내개 주시지 이런 거안 줘도 되니까 그냥 눈탱이 치지 마세요 아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서비스 받고 나서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제가 어딘지 말하면 이것도 명예훼손 행위가 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타이어 대리점 사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소음이 파티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아휴